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근저당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자는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치한 과실 또는 수취할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